Hi, I'm Derek 여러분, 고대물 방패 샀다 파세요. 아, 개꿀. 아, 개꿀. 개멋있다. <목소리> <개꿀. 목소리>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와, 이거 막히네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야소, 야소 킬쇼. 와 이걸 피해? 아이 러브 와! 아 이거 저이저 배기. 대대대대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오야! 오야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t 빼기 t h uh, i uh, yeah. no. one s one d o Dummy! i s Yeah, get g o o d Oh my God. <laughs> And his name is John Cena. 오 어! 불편? <웃음> 안 죽어. 네, 죽을 수, 죽일 수 있어요. 와, 수학계 좋다. 많이 불편한데? 1cm가 저게 안 단다고? 달려와, 이카림 뿡뿡! <웃음> <웃음> 알파스타크 타면? 아, 이렇게 됩니까? 아파스타일제 생각에 개빡쳤어요 지금. 네 개빡쳤어요. 알파스타가 봐 지금 개빡쳤어 <목소리> 아, <웃음> <목소리> 지금. 한들 아, 드리바 볼까요? 드리바 볼까요? 아 이걸 민다고? 아,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고요? 마스터 요리요 일라올 잡시다, 일라올, 일라올 뭐야, 마스터 요리 아이거 이건 아닌데 왜냐, 궁 썼을 때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, 사람이 이건 이득이지 <목소리> 일로와 f r e s h i 나 카리스마 있어. 내 불을 먹고 있겠지? 이 새끼. 어디? 잡았죠? 안되겠어, 이거. 너무, 너무 이 높죠. 그래, 아직. 어딨어? 어디서 내가 알기로 높은 없어. 그러 아니세요. 야! 야! 야! g e 자 y o